한번 버텨 보세요. 봤어? 어? 뭐야? 선생님 능력이 시멘트인 거 아니야? 아, 우와. 음. 페널티가 소용이 없어 오늘. 사실 그러네. 우와. 어, 그런 거였네. 어, 완전히 야, 단단해 가지고. <웃음> 오, 아, 캐빈이 오늘 뭐야? 오늘 저 상점맨이요. 아, 나 진짜 귀여워 죽겠네. <웃음> 귀여워 죽겠네. <웃음> 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 네 네. <웃음>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는데 애한테 네네 <웃음> 네. <웃음> 오 저거... 야, 근데 우리 집불 났는데 에? 우리 집 위에가 나무로 되어있었네 아 잠시만 <웃음> 누가 불을 냈니 근데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음. 저 궁금한게 선생님 이거 스파이크 능력 음. 어떻게 쓰는 거래요 그거? 네 그냥 공포탄 같은거예요 위협할 그런거 아프진 않더라요아그런거예요응 이거 이거 프리즌 써봐 시멘트 프리즌 그게 베스트야 선생님 근데 소한 마리 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저.. 아하이 에? <웃음> 아, 지금도 피곤해 죽겠구만 아하이 <웃음> 작업 적고 있니? 선생님이 아까 하는거는 미안하게 생각해 <웃음> 어? 선생님 응? 애들한테 쫄았어요? 안안쪽게생겼니 <웃음> 지금. 선생님 다음 금 지금. 봐봐. 지금. 아, 지 아. 우리 좋았잖아. <웃음> 아니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그 <웃음> 예, 예. 선생님 제 <웃음> 예. 선생님 화성인이나 좀 <웃음> 죽여줘요 아예 예. 화성인이나 네, 좀 죽여줘 아 내가 죽여주면 편집해 주나요? <웃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아아 <웃음> 예, 예. 아, <웃음> 아, 아, 아. 아, 선생님 약탈자한테 화로 죽으면 와 진짜 와 그래서 사행지 성공시켜요 실패시켜요 했었어? 안 했지 않아? 소소한 마리가 있었다. 어? 어. 어? 어. 마. 한때는. <웃음> 마. 마. 를을 지배하던. <웃음> 리. 리그업을 <몸을> 내줬네. 제 <웃음> 뚝심이 있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뚝심이 대단해. <웃음> 제발 성공만 시켜주세요. <웃음> 어떻게든 같은 거에서 비벼보려고. <웃음> 아이 투디 친구도 마음씨가 나쁘지 않네. <웃음> 근데 이거 다리를 좀 이어줄 친구 없나? 소를 데려가야 되는데 집을 절벽에다 지어놨네? 그거 전에 있던 선생님이 위치 선정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아... 전에 있던 선생님은 i 아이큐가 한 자리니? <웃음> <웃음> 그분 약간 닭대가리처럼 생기긴 했어요 농담입니다 형님 농담입니다 케빈 <웃음> <웃음> 형 어? 형이잖아. <웃음> 어? 아까 내가 본게 저거야. 와, 어... 전투인원 없나? 딱! 어, 한번 싸워봐 그러면. 어, 전투인원으로 싸우자. 한 가봐. 와, 와 멀리서. 와. 오. 내가 왔어. 어, 잠깐만. 연비 것도 좋아. 꼬만 있어봐. 내가 처리하고. 올게. 아, 야, 야, 불좀 야. <웃음> 저 불이 은근 트롤이라니까 <웃음> 연비랑 나랑 떠서 가고 있어. 그렇지, 다섯 맛있어. 번째 거, 여섯 번째 거로 공격하는데 그래 가자. 그렇지? <웃음> 야, 야! 야! <웃음> 야, 연비가 짱돌로 낮췄어. <웃음> 그래도 죽이긴 죽였네. 아, 아. 죽이긴 죽였나? 아, 뭐지? 어, 어? <웃음> 선생님, 감염됐다! 학생들 사랑한다 내가 안아줄게 아니 잠깐만 일로와 자, 잠시만요 안아줘 죽어, 죽어. <웃음> 선생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필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선생님 이거 약이 있어 약이 있... 안아줄게요 있다. 약이 있다고요 아 <웃음> 어, 먹었다 <웃음> 선생님이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감염 돼가지고 <웃음> 어이 선생 <웃음> 어? 선생님 어. 나는 어? 안다 이가 내하나 능력인데? 아 그 연비 플로팅 당한 거예요 플로팅이요? 플로팅입니다 하. 플로팅이 아니라 플로팅이에요 네. 혹시 다리 건축 좀 도와주실 분 있나? 아 선생님 다리 있거든요? 네. 음, 소를 데리고 와야 돼서 맞아요 맞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자, 저희 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 지으려면 네. 돌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곡괭이 들고 집 앞으로 잠시 모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착한 어린이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 궁금한 게 아하 나, <웃음> 원천 차단. 방금 <웃음> 찐 컷. 방금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아니요. 아니요. 기침선생님 안... 목이 안 좋아 가지고요. <웃음> 아니, 근데 아까 플로팅 당했다잖아. 플로팅이요? 내가 쓰면은 딴 사람도 나라? 음. 네, 그럼... 플로팅 해 보세요. 저나라도 소도 되레? 오오오! 건너가 건너가 건너가 좀 오래가네 이거 어디가 싶지? 어. 엎드려 뻗쳐 하핰 <웃음> 라미야 좀만 버텨봐 피해봐 으아 도와줄게 나한테 쏘는건가 이거? 어 연비한테 쏘는거구나 그렇지 돌무대기 고! 아 내가 제일 좋아 지금 아! 아. 야 잠깐만! <웃음> <웃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 아, 깐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죽어,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됐어. 아,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두 칸으로 하면 딱 되겠지. 오오오 어때? 어때? 오오오 좋아. 오. 케빈 도와주고 싶구나. 계속 알짱거린 거 보니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헤이 케빈, 헤이. 헤이 케빈, 헤이. 아니, 저밀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선생님.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성질머리가 급하신 거예요? 난 <웃음>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선생님. 이따. 소. 소... 이두마리해야돼두 마리. 두 마리 다 제가 데리고 오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다리만 들어는데뭐소독 끌고 갈까요? <웃음> 아니 선생님 요 위에 작업 네. 줄이 안 보이시나봐요. <웃음> 아, 아 선생님 할게요. 네. 선생님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양손 들기 해가지고 저희 하나 더 캐서 네. 양손 들기 한 다음에 시어 네. 리딩 하셔야 돼요. 두개 파돌리기송처럼. 빠빠빠라라라라라그 노래 나네 대학교에서 퍼돌리기 속 쓰러지던데? 연비야 연비야! 어? 연비야 잠깐 내려와봐 와. 야 능력 좀 빌리자 진짜 <웃음> 민폐야 캐릭터가 아니 아, 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능력 다 주워다 쓰고 아니 본인이 와야지 말이야 그런 능력이야 내가 와야 우리 집 엄청 넓어졌어 빗소리가 다 했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좀 집이 예뻐졌어. 그래 그래. 야 그리고 땅도 기왕에 그러면은 소농장도 만들려면 좀 넓히자. 난 이제 무료봉사 끝났어. <웃음> 무료봉사. <웃음> 어? 무료 체험 어?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아니면 일로 와봐봐. 선생님. 진말 <웃음> 걸지마.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이야. 다음 집 건축은 DL c 래요 선생님. 네? 구매하셔야 된대요. 한패나. 아니 선생님. 한패나? <웃음> 사는데 아, 세상 좋아졌다 좋아 <웃음> 선생님 어린 것들이 요즘 MZ 세대라 그러지? <웃음> 이게 소를 문제가 있어 문제가 푸가 놓으시면 어떡해요 <웃음> 저희는 방목입니다 방목 소가 지 탈출해가지고 지금 떨어질 뻔했어요 아우 저거 연재님 잘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 마리 데려온 거죠? 오케이 아 하나 성공 저기 진짜 내가 소 넣어놨어 가봐 아니 <웃음> 야 이거 무슨 일본식 와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케빈 학생 네? 이거 성공으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데리고 왔는데 아 그럼요 성공해드려야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 줘봐요 그밀 네. 줘봐요 밀 오케이 그러고 저로 아. 비켜봐요 일로와 일로와 야너 어디가 야야야야 야, 야, 저기 야. 선생님 네 연비한테 마인크래프트 음성인식 게임 아니라고 좀 말해주세요 <웃음> 연비님 조용히 하시래요 <웃음> 야, 근데 저, 근데 학생한테 님이라고 지금 좋아죠 숫 밑에서 올라올 때 <웃음> 음. 날아오고 싶어 요 정도 거리 돼? <웃음> 한번 해볼까? 왜냐면 모래가 많이 필요하거든 떨어지는 건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아. 내 네, 혹시 뭐 시키실 거? <웃음> 어이. 방송 중에 웹툰을 보게 돼 있나? 그게 <웃음> 뭐선생이야 기생이야? <웃음> 기생이야. <웃음> 아니. 참 <아니>, 좋구나. 부끄럽수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올라가고, 알았어, 올라가고 알았어. 싶어. 올라가고 싶어. 뽕뽕뽕뽕뽕뽕 o n g Bong, b o n 뽕뽕뽕뽕뽕뽕뽕뽕뽕 설레 c 다 s 살짝 설레 s 다 o n Lisson, Lisson, l i s s 라 n 라 i s s 캐비나 캐비나 o n Lisson, Lisson, Lisson, 쓰 i s s o n l i s 가 o 민폐 능력이라서 안 쓰기로 했어 <웃음> 그치만 내가 더 빠른 걸 아니야 어디라. 남들 죽이면서 날고 싶니 <웃음> 너 그거 알아? 너 사람들 헬플레임 별로 안 좋아해. <웃음> <웃음> 존나 이기적이야. 아아어 아, 아, 아. 탄다 내 몸이 탄다. <웃음> 간다. 음. <웃음> 어아 어. 뭐야?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웃음> 나 때리는 거 누구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너 때리는 거 뒤에 저거야. 미터버스를 출발합니다. 보여줘, 아, 이레이즈 당했어! 이레이즈 당했어! 디레이즈, 당했어. 이레이즈 어, 누구야! 아니야, 누구야! 아니야, 나도! 나도 삭제 당했는데! 나야? 나도 삭제 당했는데! 나껐나껐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그래? 형이 그 늘력이야! 아난 난, 데어데나 아닌데? 이건 내가 처리하지! 오! 아아아아아! 아, 아, 아, 내가 처리 당해요! 내가 처리 당해요! <웃음> 오, 좋다! 아, 아프다! 아프다! <웃음> 출격! 한번더나에게야 난... <웃음> 이거 내가 도와줄게 리방사는 내가 지키고라 아니 뭔 소리 하는거야 우리의 충정 남자들의 노래입니다 아니 한편님 아니 한편님이래저 선생님 네네 아.. 능력 풀렸잖아요 아힘 빠지셨어요? 예힘 네, 빠졌잖아요 어, 다른 노래야 지금. 다른 노래 엔데버 멈춰 엔데버 멈춰 엔데버 멈추라고 엔데바가더 아파. 와! 와! 방금 뻥 하면서 터뜨렸어. 그지 아! 와! 오와. 어, 근데 노래 한곡 했어요, 결국에. 전선을 간다도 불러 주세요. 아, 나비. 존우여 <웃음> <전> <웃음> 근데 이제 양동이를 못만들고구 어! 어? 뭐야? 오 벌써 끝났어? 선생님, 아. 저 돌아올게요. 선생님 손에 상점 벌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대박. 선생님, 철 혹시 필요하시지 않으실요 제가 철건 만들어드릴까요, 선생님? 단아까로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봐. 단아까로! 진짜. 진짜 추잡하지 않습니까? <웃음> <아하>.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비스루 추잡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 왔어요, 선생님! 야 오늘 학생들, 오늘 진짜... 선생님, 저 야, 왔어요! 오늘 오늘 우리 농장도 선생님. 만들고... 선생님! 안주면 위스키 먹고 땡깡 부릴 거야. <웃음> 두점 <웃음> 연비야 건배 깜빡 <웃음> 건배 <웃음>